안녕하세요 이승범입니다 형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었죠 도형으로 영어를 정복하기 기본 편인데요 이 영상들은 초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단어도 되게 쉬운 걸로 많이 쓰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물론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도 짚고 넘어가지 못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오늘 네 번째 영상인데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들은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작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걸 잠깐 보여드리면 I sit the table, I sit on the table 이걸 이제 명쾌하게 구별하실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결국 sit, 동사를 명확하게 알아야 뒤에 어떤 형태로 단어들이 따라오는지에 대한 이해였는데요. 오늘은 이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좀더 자세히 볼 거예요. 동사를 더 이해해 봐야 돼요. 영어식에 가깝게요. 자, 단어 세 개를 꺼냈습니다. table, ghost, flower.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초보자 분들이라도요. 자, 근데 아마 이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세 단어는 전부 다 동사로도 쓸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뭐 초보자 분들은 당연히 잘 모르셨을 거고요. 영어를 좀 한다 하시는 분들도 저 단어들을 동사로 그렇게 자유롭게 활용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해보셔야 돼요. 자, table. 자, 동사로 쓰면, I tabled the problem 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될까요? 자, 나는 이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했어지만 좀 올려놨어로 우리말로 좀 표현하면 그게 더 매끄럽겠죠. 자 문제를 테이블에 왜 올려놨을까요? 예, 그냥 보류하거나 연기하려고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 같이 논의해보려고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해보려고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문맥에 따라 달라지겠죠. 즉저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게 테이블을 동사로 썼을 때예요. Most. 귀신 유령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I ghost him 하면서 동사로도 쓸수 있는데 사전을 찾아봐도 저렇게 동사로 쓰일 수 있다고 라 설명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동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설명한 그 토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귀신 혹은 유령의 서양식 이미지예요. 그래서 귀신처럼이라는 말은 좀 몰래 아니면 없는 듯이 아니면, 없어지다. 이런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I ghost 하면, 내가 ghost 한다. 이런 의미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I ghost가 되는 거고요. I ghost him 하면 뭘까요? 내가 그를 없는 척, 없어지게 하거나, 뭐, 없는 셈 치는 그런 의미로도 쓸수 있어서, 그림을 보세요. I ghost him. 이게 I ghost h 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사전을 다시 보면 아왜 이렇게 되는지 왜 대작자 노릇, 몰래 숨어서 대작자 노릇을 하는 거 그리고 뭐 말없이 소리 내지 않고 움직이다에 왜 g h o s t 라 동사를 쓸수 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자 우리가 영화를 봐도 이제 좀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Fast Furious 분노의 질주에 나오는 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같이 자동차 경주를 하다가 상대방을 없애달라라는 뜻으로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ghost him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영어식으로 하면 그 사람을 ghost 해버려지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뭐 없애버려 아니면 뭐 몰래 방해해 뭐 귀신같이 몰래 어떻게 해 이런 의미로 쓸수 있는 거고요. 자 영화 스파이더맨에서도 보면 은 스파이더맨이 닉퓨리를 자꾸 피해다녀요. 그러니까 해피가 이렇게 말을 하죠. You do not ghost, 닉퓨리. 그러면 너는 닉퓨리를 귀신하면 안 되지만 뭐 지워버리면 안 돼, 뭐 피하면 안 돼, 무시해서는 안 돼. 결국 스파이더맨이 닉퓨리랑 뭐 관계를 끊을 것처럼 자꾸 피하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고스트가 동사로 쓰이니까 당연히 b ing 형태로도 써서 he s not ghosting you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ghost 를 이해하면요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표현도 우리가 충분히 써먹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 영화를 보다 보니 ghost 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릴 때도 많이 쓰이네 라고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엔 flower 를 볼게요 꽃이지만 꽃도 동사로 쓰여요 아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도 무슨 의미인지좀 알아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을 볼게요. I flower my garden. 뭘까요? 나는 우리 가든에 꽃했어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꽃을 심어서 꽃을 뭐 이렇게 꽃밭으로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꽃을 관리했다거나 이런 거에 다쓸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This plant flowers, 이이 이 식물은 꽃을 해. 자 꽃을 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면 뒤에 뭐가 따라오지 않았으니까 꽃을 자기가 직접 핀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자 조금씩 동사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그 감을 저랑 잡고 계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free. 자 free라는 단어, 형용사로 많이 쓰죠. 그래서 free time이라고 쓰는데 이것도 동사 자리에 오면 당연히 동사가 되고요. 그 뜻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please free me 뭘까요? free me 날 자유롭게 해줘, 날 풀어줘 이런 의미가 되겠죠. 심지어는 와우 하는 감탄사도 동사를 쓸수 있어요. 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손흥민 와우드 us last night. 자 손흥민이 우리를 와우했어, 와우하게 했어 어젯밤에. 그러니까 손흥민이 우리를 놀래켰다, 뭐 대단한 활약을 했을 때 신문 기사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서울. 자 우리가 아는 서울이에요. 서울도 동사 자리에 오면 동사 역할을 해요. 외국인들이 서울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동사가 또 상황에 맞게 표현이 될수 있겠죠.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이 단어 여러분들 뭔지 알고 계세요? Search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search 하면요. 우리말 찾다라는 말을 꺼내잖아요. 실제 사전에도 찾다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오기는 해요. 근데 search는 찾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찾다로 알고 있으면 search를 제대로 못 쓰거든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search 파일스 나는 파일들을 찾아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찾다가 아니고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파일을 저 사람이 지금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찾으려고 파일을 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search는 그냥 search만 쓰이면 뒤져 보다요. 자세히 뭔가 뒤져봐서요. 그 뒤져지는 그 대상이 오지 찾는 대상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더 files를 뒤져본다라는 거예요. 뭐를 찾을 때는요, I search 하고요, 뒤져보는데 뭐를 뒤져보는 거라서요, for를 쓰셔야 돼요, I search for. 그러면 이제 찾다라는 우리 말과 비슷한 느낌이 되는데 저희 보글리시에서 다룬 전치사들을 쭉 보신 분들이라면. 저기왜 for를 썼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시간 날 때마다 꼭 하나씩 챙겨보세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를 찾다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위에 문장에 그걸 적용하고 싶으면 I search the files for the information. 그러니까 나는 파일을 뒤져본 거예요. 근데 그 행위의 값어치가 어디로 가냐면 그 정보에 갔으니까 그 정보를 찾기 위해서 파일을 뒤져봤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영어는 이렇게 동사의 뜻을 명확히 알아야 그 동사 뒤에 뭐가 따라오는지 명쾌해지기 때문에 동사의 뜻을 명확히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search 뜻 아시겠죠? 그러면 점검 차원에서 다른 단어를 한번더 넣어볼까요? I search the house. 그러면 집을 찾다가 아닌 집을 뒤지는 거죠. 근데 왜 뒤졌냐면 for the k e y s 열쇠를 찾으려고 뒤진 거예요. 자, 이제 문장 만들어내실 수 있겠죠? 이번엔 다른 단어를 볼게요. explain. 자, 이 단어, 뭔지 알잖아요. 설명하다지만 이걸 정확히 활용하려면 explain. 뒤에 뭐가 따라오는지 명쾌하게 아셔야 돼요. 자,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I explained you. 무슨 뜻일까요? 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생각해요. 뭐냐면 나는 너한테 설명했다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너를 설명했다예요. 너에 대해 설명했다예요. 즉 e x p l a I n 이란 단어, 동사 뒤에 단어가 따라오는 거는 그 설명되어진 대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설명했어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t o 라는걸 쓰셔야 되죠. I e x p l a I n e d t o y o u 그래서 위의 문장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I e x p l a I n e d y o u t o t h e b o s s 나는 너가 어떤 사람이지 막 설명했어. 투더 t 스그 보스한테 설명했어 라고 완성을 할수 있는 거죠. 다른 단어로 더 볼게요. 이 개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Remind, 뭔가 기억하다, 상기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과연 저 뒤에는 뭐가 따라올까요? 맞아요. 어떤 생각나는 대상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그 생각나게끔 하는 그 자극을 받는 사람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he reminds me.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뭔가 생각나게, remind되게 만들었,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뭐냐면 of my father.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아빠가 생각나게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쓰셔야지. 그냥 생각나게 하다, 상기하게 하다라고 해서는 저 리마인드라는 동사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뒤에 뭐가 따라오는지 꼭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단어만 더볼 건데요. 이건 조금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요. 보세요. I provide the children. 나는 아이들에게 제공해 뭘 줘. 자, 뭘 주냐면 with vitamin. 자 비타민을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지 이 뜻인데요 이 프로바이드 뒤에는 제공을 받는 사람이나 대상이 오기도 하지만 그 제공되어 지는 게올 수도 있어요 즉둘다 된다는 뜻이에요 I provide coffee to the s t a f f s 나는 직원들한테 커피를 제공해 주지 이렇게 둘다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웬만한 단어들은 따라오는 단어들이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헷갈린 동사들이 몇개 있거든요. 영어 단어 전체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를 다음 영상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사를 명확히 알면 동사 뒤를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영어를 쉽게 구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는 동사 위에 문장을 올려놓는 형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였어요. 근데 영어를 잘하거나 아니면 원어민들은 동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어려운 구문을 처리하거나 좀 복잡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동사보다는 다른 것들, 그 살덩어리들 때문에 영어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동사를 가지고 영어 문장을 올려놓는 구조이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나 원어민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또 너무나 당연한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야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인이 되어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우리들한테는요. 동사가 처음에는 제일 중요해요. 이 동사를 모르면 영어를 시작할 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 초반에 동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동사가 뭔지 알아야 그 동사 뒤에 어떤 단어가 따라올지 알수 있고 역으로 어떤 단어가 따라오는지 알면 동사의 뜻을 명확히 이해할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Following Verbs라는... 거기에 따라서 동사 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사를 알아야 영어 문장 구성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영상부터는 특이한 following verb가 따라오는 독특한 동사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역시 그 독특한 동사들마저도 익숙해지면 뒤에 영어 문장 구성하는 걸 자동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문장은 영어로 하지 않고요. 그냥 한글로 제가 드릴게요. 동사 뒤에 뭐가 따라올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사를 접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한국말로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죠.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동사는 뒤에 뭐가 따라올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동사의 뜻을 명확히 알수 있게 되고 그 동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문장 구성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사를 바꿔보는 그 시각을 바꿔보는 게 이번 영상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글리 씨는 뭔가 다르지 않나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